안 뛰고 걸을 테니까 제발 옷을 붙였좀 좋겠다. 마라톤 유니폼이 흰색이 너무 얇아서 안이 노출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에어리즘을 사러 유니클로에 갔습니다. 이노웨어이고 얇기돼서 그런지 안에 비침이 좀 있습니다.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색상 노출이 좀 덜한데 흰색 같은 경우에는 방어가 안서 반지를 예로 들었지만 반지 의 색상이랑 모양까지 다 표시가 됩니다. 사이즈에 대한 총평은 어깨는 꼭 맞게 가슴 라인은 꼭 맞게 다만 길이는 좀 길게 나온 편이라서 한 사이즈 오버 하시는 게 아니라 입으시는 사이즈 정 사이즈를 사실때 어깨가 좀 넓으시면 입으시는 사이즈에서 한 사이즈 크게 입고 밑따 바지에 넣는 식으로 입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이전 동영상에 올렸던 건데 축구 때문에 무릎이 좀아픈게 계속 돼서 금요일날 잠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타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회 날 아침까지 통증이 계속 됐죠 이 정도 속도로만 걸어 있어도 좋아 제발 제발 안 뛰고 걸어야 될까 제발 무릎이 붙어졌으면 좋겠다 많이 긴장되네요 현재 마포구청역은 현재 3km 조금 넘었는데 잠깐 좀 쉬고 있습니다 어차피 3분의 1이기도 하고 사실 킬키로 이후까지 좀한 번도 안 쉬고 꾸준히 계속 약간 뛰듯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원래 상 시간 한 3시간 정도였는데 교통통제 풀리기 이전에 도착할 것 같고요 이제는 망원동 지나서 합정, 합정 망원 그쯤쯤 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선전했다 보고 아마 곧 대교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쉬고 대교부터 다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양화 대교 지나는 중입니다. 이제 저는 국회의사당. 여기 도착을 했고, 한기 돌아서, 6km 넘어서 이제 7km 간판이 보입니다. 3km 정도 남았는데, 더 이상은 못 뛰겠어요. 무릎이 아파서. 그러니까 적당히 파스열로 감당이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테이핑이,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역할을 하면서, 좀 무릎을 많이 풀어주는것 같은데, 그걸로 버텨도 이제 한계가 좀 오네요. 그래도 7km 밖에 안 남아서, 어제랑 그제 홈럴러를 이렇게 한 시간씩 풀었거든요 계속 하루에 두 번씩 종아리도 계속 풀고 온찜질 그 빨간색 그 사진 그것도 계속 하고 정말 의사선생님은 솔직히 하지 말랬는데 염증 생겼다고 솔직히 저도 원래 운동하고 나서 괜찮은데 운동하고 나면 무리가 오는 거라 반당은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무로 아프고 나서 유일하게 목표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7km 도착을 했습니다. <레기침> 한 시간 20분 <레기침> <진짜> 걸렸습니다. 해냈어요. <레기침> 끝나고. 그치에 가방을 줬는데 가방 안에는 메달이랑 그 다음에 엉덩이 깔개랑 도시락을 줬어요. 도시락 이번에는 빕스 걸 줬더라고요. 빕스 거는 뭐 우리한테 샐러드랑 뭐 오이랑 여러 가지 채소랑 있었고 그 다음에 물이랑 포크랑 그 다음에 바나나랑 물티슈 있었고 하나 더저 닥터요 단백질바 있었어요. 끝나고 파워헤드도 줬는데 파워헤드는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들어오느라고 확인을 못했어요 이렇게 물건을 줬고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비치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갖고 현장음을 제가 계속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서 틀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끝나고 따로 더빙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바나나부터 먹는 거고 어이 영상에서 어떻게 보면 오게티는 손을 쓰지만 손을 안 닦았어요 <웃음> 그래서 이빨 하나 벗고 물티슈로 손을 닦습니다 일단 이렇게 현장 영상은 끝이 나요 레 끝나고는 무릎이 아팠는데 지금 레이스 끝나고는 무릎이 안 아파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한강 그러니까 1편에서 올렸던 한강 영상에서는 음, 뛰면서 계속 무릎이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마무리 운동 홈롤러까지 하고 왔는데 일단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고 일어나 봐야 잘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 봐서 좀 무릎이 아프면 그 문제가 있는거고 아니면 괜찮은건데 일단은 레이스가 마무리됐으니까 제법표는 충분히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해야만 한다 할수 있다 그러니까 무릎이랑 계속 얘기를 했어요 괜찮을거다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팟을 뿌리긴 했어요 니까좀 옥신거려서 왼쪽이랑 오른쪽이 뿌리긴 했었는데 약간 좀 타스 때문에 또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계속 뛰면서 쉬었어요 한 다섯 번 쉬는 것 같아요 다섯 번? 그니까 러한 3kg 뛰고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뭐 4kg 한번 쉬고 5kg 한번 쉬고 7kg 한번 쉬고 약간 9kg 한번 쉬고 이런 식으로 그니까 쉬는 것도 제가 숨이 차서 힘든 게 아니라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그만 뛰어야 걷기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괜찮았어요 체력적으로는 괜찮았고 확실히 내년에 하면 1시간 안에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외에는 뭐 딱히